안녕하세요. 꽃집에 왔습니다. 사계브로니아? 이게 사계브로니아? 꽃이 굉장히 조그만데 예쁘네요. 어. 랜디, 랜디 제라놈들이 이렇게 꽃이 작은 것들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예쁜, <웃음> 너무 예쁘다, 랜디. 저는 이걸로 하나 오늘을 또 택했습니다. 꽃순이가 꽃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여기 다알리아도와 그냥 갈수 없잖아요. 다필리아가 전부 11,000원씩인데 엄청나게 꽃불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. 꽃들도 환상적입니다. 와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저는 달맞이 와 달맞이 꽃이 이렇게 생겼군요. 와 이게 보라가 뭔가 했더니 델피늄. 음, 한카네이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네요. 6,000원씩 해가지고. 음. 백정화 비댄스. 어디다 빠질 수 없는 비댄스. 찔레꽃. 찔레꽃. 아이고, 개여워라꽃 색감이 찔레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쁜 색깔이 있었네요. 투톤으로. 여기는 자스미. 자스미 한개중에해죠 페르시아. 아이고, 페르시아 1 3 0 0 0 원. 안개꽃은 만 오. 아, 요즘 꽃 사야지. 정많말 하면 안 되겠습니까? 루피너스가 아? 8,000원. 뭐 비싸는... 이게 병꽃, 병꽃, 장미, 매발톱, 참색 버드나무. 아직도 꽃을 알아가려면 한참도 멀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진짜! 너무 바쁜 어? 슬비야. 슬비야 슬비야 또 뭐가 있을까 겹 옥마가래 저는 이거 하나 구입했어요 이니에바라, 샤피니아, 마라고데스의 초 우리 집에 있는 거네. 우와. 사계국화. 풍무초가 없네